안녕하세요. 205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오기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으쌰 가지고 막 무거운 쇳덩어리를 드는 골반 돌리는 방법 그 연상을 했더니 골반 돌리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다. 이제 인정하시죠? 그때는 무게를 드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빨리 드는 거였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빨리 안 들어도 되니까 앞에 쇳덩어리 와이어 으쌰. 으쌰 위로 들면 완전 엎어지니까 뒤로 들어 놓고 으쌰 으쌰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게로만 드는 게또 골프는 아니에요. 이제는 골반을 무거운 걸들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야 그때그때 타이밍을 맞추는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무거운 걸 들었던 훈련했다면 을 이번에는 골반을 무거운 거에 더하기 빨리 쓰는 방법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말이 너무 많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앞에 쇳덩어리 이용해서 으쌰, 으쌰 해가지고 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정확하게 천천히 내 골반이, 어떻게 수여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백스윙 좋죠? 와이어? 땡큐 아휴 진짜 왜 저러나 겠습니다아 오늘 좀뭐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뭐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 천천히 어떠한 동작으로 내가 힘을 쓸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죠 그럼 이 동작이 여러분들 몸에 뱄어요 안 뱄어요 뭐 하루 했다고 해서 배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0강을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체득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젖혀 놓고, 빡 젖혀 놓고, 완전. 여기서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해야 되겠다. 빡 젖혀 놓고, 완전. 여기서 공을 치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와이어, 그거. 와이어 생각하죠? 와, 무릎, 무릎에, 킥 와이어 이런 느낌이 이제 들는 거잖아요. 무슨 아이고참 프랑켄슈타인 같네. 여기서 그러면 천천히 칠때 젖혀 와이어 와이어로 당긴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거 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냥 젖혀놓고 그냥 무릎만, 으쌰! 하고 당긴 거예요. 막 인상, 아이고, 힘들어요. 막, 흐. 자, 그런데, 이번엔 스피드예요. 스피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골반을 그 동작, 으쌰! 동작을 좀 빨리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50kg에서 100kg짜리를 으악 이렇게 들었다면, 이제는 그걸 10kg나 20kg로 줄이고, 그걸 빨리! 빨리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저는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솔직히. 젖혀놓고. 이때, 체중이동,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젖혀놓고, 빨리. 이런 식으로. 아후스위막 무게로 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한 30kg나 20kg 정도 되는 가벼운 걸 빨리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백스윙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어, 다시. 자, 최대한 순간 동작으로. 이, 당기는 그 발동작은 아니까, 좋죠? 빨리! 빨리! 뭐, 지금은 스윙이 막, 파워풀하고 무거운 걸 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순간 순간 순간 동작을 빨리 하는 거예요. 좋죠? 빨리! 또, 스윙은 뭐 멈춰도 되고 안 멈춰도 되고요. 좋죠? 빨리! 좋죠? 빨리! 그러니까, 스윙 크기가 작은데, 무게보다는 골반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저, 그렇죠? 저, 빨리!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골반을 빨리 돌리잖아요. 손으로 때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끌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저, 그렇죠? 저. 빨리! 이건 뭐 저한테는 사실은 제가 이런 스윙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골반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갈때 조금 버겁죠. 근데 저와 같은 스피드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속도, 저 지금 세게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세게 끌려가는 거지. 자, 젖혀 놓고. 젖혀 놓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뭐 손이 어떻게 할 새가 없죠? 자, 스피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윙 크기나 그런 아크에 비해서 스피드가 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스윙을 조금만 크게 해서 봅니다. 조금만 크게 해서 다운 스윙 때 옆으로 쫙 제쳐 나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백스윙을 조금 더 크게 했기 때문에 거리가 아까보다는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저저 저 이거보다도 훨씬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스피드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세게 치는 건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라운드를 할때이 스피드로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작을 이미 익혔고 골반을 순간 동작에 대해서 익혔기 때문에 골반이 늘어짐이 없어져요. 늘어짐이 없이 탁! 탁디디는건 지난 시간에 배웠고 여기에서 팍! 하는 거는 지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체의 힘이 쭉 빠질 수 있어요.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선것 같은데 여기에서 들어 놓고 이건 진짜 상체 힘다 빼고 골반만 돌린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렇게 가서 팍 때리는 그런 느낌이 돼요. 자 보십시오. 천천히 팍. 근데 동작도 크지 않죠. 그런데 순간 팍 동작이 되면서 지면 반력과 골반 스피드를 강화할 수 있는 즉 옥스윙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어퍼 때리는 게 전혀 없죠. 사이드 블로우가 되는 상태에서. 끌려가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림만 쥐고 있으면 돼요. 양손은 그냥 그림만, 아유, 힘 빼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체 힘이 강화되고 하체 스피드가 강화됐을 때 가능한 스윙이 상체 힘을 빼는 거예요. 지금 하체 훈련이 안 돼서 힘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 상체 힘을 빼라고 한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예요. 선생님들의. 여기서 천천히 있다가 그냥 골반만 돌리는 거예요. 골반만. 어. 그니까 러 제가 힘 쓰는 거에 비해서 거리가 썩 나쁘진 않아요. 썩 나쁘진 않아요. 음. 또 음. 자, 그냥 순간 골반 당기는 그런 한, 한 겁니다. 그냥 이런 식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뭐 당연히 그 허리에서도 그걸 했겠지만. 어 이것도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반을 쓸때 으쌰! 으쌰! 했던 건 실제로 내가 힘을 쓰지만 이때 발이 어떻게 뒤져지고 무릎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서지고 으쌰! 으쌰!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 동작이 이골락의 몸에 습관적으로 배웠을 때는 이 상태에서 탁 당기면 이렇게 으으으으으으으지으으으으아요 그런데 탁탁 탁 하면 지면 으력을 완전히 이용을 해서 쥐어 짜는 트위스트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블으만 보고 있, 있는 상태에서 살짝 뒤로 젖혀놓고 골반만 이렇게 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컴팩트한 으윙으로플레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쫙 가서 막 이런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옥스윙의 그 실전적인 스윙은 막 어떻게 끌고 내려가서뭐 그런 게 아니라 하체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저처를 완벽하게 해서 겨착이 됐고 겨드랑이가 쫙 붙는 겨착이 됐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저처 서로 인해서 밸런스를 딱 잡았죠. 잡은 상태 이제 나는 밸런스와 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 최고요 이렇게 됐을 때 딱서 놓고 하체를 으쌰 연습을 시켜놨더니 이제는 하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떻게 회전하고 어떻게 스피드를 만드는지까지 알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스피드를 모든 하체에서 다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힘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핸들만 하잖아요. 왜? 엔진이 다 해주니까. 엔진 오늘 달아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달아들였고 그럼 그 상태에서 아유, 야, 골프 뭐 있냐? 이렇게 쳐 놓고 그냥 골반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생각만큼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렸지만 4학년 한 5반 이상, 지금 6반 정도 되니까 어, 아무래도 스피드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 평소에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어, 양이 적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제 같은 연배에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트위스트, 팍 틀어주는 그 동작도 무지하게 세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보고. 자, 근데 예를 들면 뭐 지금 250도는 250만, 나는 지금 2 0도안나가는지 그렇게 할수 있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요그서서딱 골반 요만 가서. 골반 이런 식으로 쭉 골반을 돌리시면 돼요. 끌려오게. 끌려오게.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저희 구독자분 중에 70대 되신 분도 있고 80대 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그분들은 사실은 딱서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약간 우측을 보고 기울인 상태에서 골반만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어, 그럼 그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제가 그, 글쎄, 글쎄요. 골판 30년은 더칠수 있겠죠? 그럼 30년 더 치면, 저는 아마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약간은. 그럼 저는 제 스윙이, 뭐, 아놀드 파마도 그랬고, 잭 니클러스도 그랬고, 그냥 이 상태에서 들면, 들고, 그냥 골반만 이렇게 해서 그냥 가고 싶어요. 아, 200만 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으쌰! 으쌰! 으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서, 팍! 팍!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이 골반 쓰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레슨했던 내용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은 어이 골반 쓸 때는 이동하고 돌린다고 하던데 왜이병프은 바로 당기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컨벤셔널 스윙은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백스윙쫙 가면 여기서 골반을 틀면 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까지 체중이 가서 왼쪽 축에서 빡 회전을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했지만 옥스윙 공이 왼쪽이나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지나치게 우측으로 치슈 우측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바로턴. 올라가면 바로턴. 올라가면 바로턴. 그래서 인스턴트 턴이 되어야 된다. 즉시 턴이 되어야 돼요. 즉시 턴. 옥스윙의 힙턴은 인스턴트 인스턴 턴. 인스턴트 턴. 즉 <웃음> 어, 즉시 턴이 되야 된다. 아셨죠? Urgent 뭐 그런 건좀 다른 말이지. 이건좀안 좋은 뜻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골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샷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과정까지 오셨어요. 벌써 아직 20강도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기대가 대단해요. 그래서 딱 젖혀 교착해 놓고 골반만 돌리면 정말 <웃음> 스윙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물론, 여기에서 욕심부리면 여러분들 또 망가질 거예요. 왜? 아니, 저, 저, 설을 그만큼 강화 안 시켜놨는데 세게 맞추면 어떡해요? 내가 설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게 하실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아셨죠? 으샤으샤를 팍! 이 연습 꼭 해보세요.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pgalee.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글로 질문 주실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쫙캡처해서 보충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원해 주시는 그 회사한테 좀 물건들을 좀 많이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모자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질문 채택된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는 걸 앞으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기존에 채택된 분들 소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어,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